여러분 다리 찢기 부상 없이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정 쌤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날씨가 좀 추워진데 골반이라든가 다리. 안쪽 허벅지 이런데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항상 많이 관심 가지셨던 이 다리찢기에서 안쪽 허벅지 있죠. 추워지면서 이렇게 이런 이 안쪽 라인이 많이 수축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릎 안쪽 이런 부분이 계속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안쪽 때문에 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근육적으로 조금 더이 무릎 안쪽에 부담을 줄여주면서 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싶어하시는 다리찢기 박쥐 자세를 할때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있도 도록 하는 안쪽의 내전근이거든요. 이 내전근을 강화하는 자세로 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 힘이 아닌 전체적으로 골반하고 전체적. 다리하고 같이 어.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네. 무릎의 압이 훨씬 덜 가면서 골반도 음. 더 자유롭게 움직일 네. 수 있고 그리고 계속 하면 할수록 이게 풀리는 느낌이어서 아, 굉장히 시원하고 계속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정말 좋네요. <웃음> 네. 네. 어, 무릎이, 무릎 관절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릎이 당기고 아픈 것들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동작 자주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먹을 쥐어주시고요. 네, 한 손은 이렇게 골반 가까운 안쪽 허벅지에 놓으시고요. 한 손은 무릎 바로 밑에 놔주세요. 무릎 위 아니고요. 무릎 밑에 쪽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안쪽 전체 다리로 이렇게 손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보통 무릎 쪽 여기는 힘이 잘 가고요 골반에 가까운 안쪽 허벅지 여기가 힘이 잘안 가거든요 이렇 골반 이렇게 뒤로 누워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앞으로 잘안 움직이는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엉덩이를 살짝 가볍게 들어서 앞으로 약간 엉덩이하고 허벅지 앞 안쪽 면을 같이 천천히 손을 향해서 이렇게 밀어보세요. 네, 내정근이 이 안쪽 근육이요 여기가 많이 수축되어 있는 분일수록 이 근육의 힘이 약하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수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뒤쪽에 허벅지 뒷면에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뒷근육도 같이 수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안쪽하고 뒤쪽이 같이 수축이 되게 되면 골반의 힘이 아주 많이 약해지거든요 천천히 안쪽 허벅지를 들이쉬면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내쉬면서 가볍게 엉덩이 편안하게 내려놨다가 들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네, 무릎보다는 이 안쪽에 골반에 가까운 면을 충분히 앞으로 밀어 주려고 합니다 네, 천천히 내쉬면서 이완하시고요 좌우의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횟수를 여러 번 반복을 해 주셔도 근육에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다리 찢기를 할때 안쪽에 막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막 굉장히 힘들게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특히 그 다리를 너무 강하게 이렇게 압력으로 눌러서 벌린 그 동작을 하시기 전에 꼭이 단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쪽에 내전근을 자신의 힘으로 천천히 앞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골반이 안 움직이는 분들이 특히 더 많이 해주세요 네. 골반이 너무 많이 누워서 전혀 안 움직이는 분들은 뒤에 엉덩이 밑바닥에 이렇게 방석 같은 거 담요를 받쳐서 이렇게 밑에 높이를 조금 높여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무릎 아래쪽 그리고 골반에 바로 붙어있는 안쪽 허벅지 이 라인이 허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안쪽 허벅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약한 분들이 이쪽이 많이 수축되기가 쉬워요 천천히 들이쉬면서 안쪽 허벅지로 손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보세요 여기도 엉덩이가 뒤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살짝 바닥에서 들어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세요 내쉬면서 가볍게 내려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네, 무릎보다는 안쪽 골반면에 힘을 더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쉬면서 네,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왼쪽과 오른쪽에 이 당기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오는 쪽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요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세령쌤이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 다리에 양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볼게요 골반에 가까운 면과 무릎 바로 아래쪽에 네, 들이쉬면서 천천히 안쪽 다리로 손을 이렇게 밀어보세요 내쉬면서 가볍게 뒤로 내려놓으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네, 골반의 전체가 앞으로 약간 이렇게 넘어오는 느낌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내쉬고요 네. 천천히 들이쉬고 약간 일상생활에서 골반이 뒤로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가 납작하다고 하는 체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평상시에 어, 허리에 좀 깊은 안쪽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이 내전근은 허리 속근육인 장요근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자주 풀어주시면 은 자세가 또 안정이 되면서 허리 유통이 더 심해지지 않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잘 해주셨고요 반대쪽으로 도 다리 바꿔볼게요 들이쉬면서 앞으로 네, 좌우에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 잘 살펴보면서 해주세요 약간 더 당기는 느낌이 나는 쪽은 네, 부드럽게 반복을 여러 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근육이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전근 자체가 수축이 되 있는 방향에서 이제 천천히 스스로 힘을 쓸수 있도록 골반의 방향을 약간 더 세우게 되고요 안쪽의 내전근을 천천히 조금씩 길어지게 한는것기 때문에 근육에 강한 압력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 어때요? <웃음> 계속 하고 싶어요? <웃음> 너무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네. 어, 그래요. 어, 오른쪽보다 왼쪽이 네. 더 많이 아, 어, 타이트 했었는데 지금 어, 힘, 힘이 아닌 데 네.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반하고 전체적. 다리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같이 움직이니까 네. 무릎의 압이 훨씬 덜 가면서 골반도 음. 더 자유롭게 움직일 네. 수 있고 그리고 계속 하면 할수록 이게 풀리는 느낌이어서 아, 굉장히 시원하고 계속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웃음> 정말 좋네요. 네, 이렇게 안쪽에 압력이 없게 편안하게 잘열어놓으시고 나서 이제 두 다리를 열어서 박제 자세 네, 오파비스타코나 아사나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흔히 다리 찢기라고 부르시는 그 자세를 해주시게 되면 골반 쪽 안쪽 다리에 무리가 없이 이제 동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두 다리를 한번 다 열어볼까요? 네, 그래도 너무 음, 본인이 할수 있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너무 많이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손바닥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네, 이렇게 내쉬면서 골반을 앞쪽으로. 네, 들이쉬면서 다시 천천히 골반을 뒤로 세워주세요. 네, 내쉬면서. 손을 바닥으로 짚어주시고요.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네, 골반의 앞 부분에는 이 치골이죠. 치골이 바닥 쪽에 더 가까워지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골반을 세워주시고요. 네, 지금 안쪽에 당기는 느낌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손을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네, 팔꿈치 뒤로 굽혀 보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골반을 조금 더 바닥 쪽에 골반의 앞면이 더 바닥에 가까워지게 해보세요. 네. 들이쉬면서 골반 천천히 세워주시고요. 네, 지금 괜찮아요? 안쪽 라인에? 네 이렇게 좀 각도를 더 높였을 때 당기는 느낌이 한쪽에 강하게 온다거나 양쪽에 모두 다 당기는 경우에는 거기서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단계에서 가볍게 몇 차례 더 반복해 주시고요 그냥 거기서 그날은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더그 이상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시다 보면 꼭 근육에 무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자, 오늘 더 해보시,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손을 조금만 더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네, 네, 손바닥 내리고 천천히 팔꿈치를 뒤로 굽히고 골반 네 충분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도 안쪽에 당기는 느낌이 약간 오실 수는 있지만요. 이 무릎에 붙어있는 이 면이라든가 이 안쪽에 고관절 쪽에 당긴 느낌 너무 강하게 오시는 경우에는 동작을 계속 너무 오래 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다시 골반 들이쉬면서 세워주세요. 네, 하고 난 뒤에도 안쪽의 느낌이 편안하지 다시 살펴보시고요. 이제 발을 안으로 가져와서 나비 자세로 발바닥을 맞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뒤 자세로 강하게 열고 난 뒤에 무릎을 굽혀서 무릎 쪽을 편안하게 자세 유지하시고요. 손으로 발을 가볍게 감싸서 잡고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천천히 상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네 들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 볼게요 골반 세우고 허리하고 등이 부드럽게 위로 올라옵니다 네 이제 편안하세요 골반? 네 <웃음> 시원해요 아네 근육에 무리가 없이 골반의 안쪽은 편안하게 잘 순환이 될수 있도록 시원하게 골반을 열었습니다 네잘 해주셨고요 무릎을 이렇게 모아 볼게요 네 그리고 두 다리를 앞으로 한번 이렇게 뻗어 보세요. 그리고 발끝을 천천히 당겨주시고요. 이제 손을 이렇게 무릎에 놓고 허리하고 등을 위로 세워 보겠습니다.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복부 당기고요. 천천히 상태 내려가 볼게요. 네, 가볍게 전굴자세 파스치모타나사나까지 해볼게요. 네, 들이쉬면서 골반은 바닥으로 꾹 누르고 돌아오세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배 당기고 천천히 아래로. 뒤꿈치와 엉덩이를 바닥쪽부터 눌러주시고요. 들이쉬면서 허리등 천천히 위로 돌아옵니다. 네, 이제 발을 안쪽으로 가져오시고 이제 편안한 자세, 좌법으로 다시 앉아주세요. 네, 골반, 다리 쪽이 전체적으로 편안하죠. 네. 이렇게 자세를 맞췄을 때의 느낌이 다시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오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 하나를 하고 난 뒤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해 주셨고요. 네. 네, 여러분들 어, 다리 찢기 동작이 그 하나만을 위해서 하신 거보다는요, 어, 이 전체적인 이 골반과 다리 쪽에 그리고 그 위에 척추 라인에 동작들이 연결되는 과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들을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리즈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골반을 부드럽게 닫아서 정리하는 것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네. 여는 것과 닫는 것을 잘 마무리해주시면 골반이 훨씬 더 편안하고 튼튼해지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수련했던 것들 여러분들 또 반복해서 해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